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경제도 그렇고 투자 주식시장도 그렇고 별 재미가 없죠. 어, 또한 국내 한국 주식시장은 미국에 비하면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많이 불안정합니다. 이 같은 불안한 주식시장이 국내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으로 야기되고 있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받거든요. 만약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이죠. 우리에게는 국가부도, IMF라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때 은행이 다 망했죠. 그래서 은행이 망한다면 이 같은 질문은 상당히 끔찍한 상상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만약 은행이 망한다면 은행은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망할까 그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 보고요. 그렇다면 은행을 망하게 하는 그 원인들은 앞으로 몇년 안에 가능성이 있을까?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또한 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가 굉장히 크게 변화되고 있죠. 어, 바뀌는 시대, 즉 바뀌는 경제에서 나는 그렇다면 은행이 많은 것과 함께 결합시켜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도 함께 또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은행이 부도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행은 돈 장사하는 데니까 대출이 부실하면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한다면 빌려간 사람이 부도나는 거죠. 부실 대출이 있습니다. 음, IMF 때는 부실 대출이 많았죠. 특히 기업들. 그 당시 엄청난 기업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대우사태 다 기억하고 있지만 엄청난 기업들이 또 부채도 엄청났습니다. 그 부채가 어디에서 다 빌려온 돈 은행에서 빌려온 돈. 부실 대출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은행이 망했던 거죠 IMF 때. 두 번째 은행 부도 원인은 부실 투자가 있습니다. 은행도 투자합니다. 물론 은행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 위험한 투자는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음, 대부분 어, 국채 즉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 투자 이런 등등이 많은데 이것도 또 부실화되면 투자한 돈이 크게 손실을 입는다든지 하면 왜냐하면 국채 투자 이런 것들은 국채매입 상당히 큰 돈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총자산 가운데 이것도 역시 은행 부도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부실 대출 하나씩 조금 저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부도사태, IMF 자, 이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요? 즉 기업이 부도나고 가게 우리 같은 개인기업들, 개인자산들, 또 자영업 이런 사람들이 부도가 나면서 그것이 곧 은행의 부실대출, 은행의 부도로 이어졌죠. 자 부실투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채매입입니다. 이 국채투자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국채매입은 엄청나게 은행들이 많이 합니다. 일본은행들도 일본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일본은행들이 다 받아갑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일본은 인상을 아직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그만큼 경제의 기본 체력이 좋지 않다는 거죠. 경제가 그만큼 늙었습니다. 일본도 일본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일본 은행들이 다다 사들였습니다. 의무적으로 샀는데 이제는 은행들이 다시는 일본 국채 정부 발행하는 채권을 내가 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은행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일본의 국채부담, 은행들의 국채부담이 굉장히 커지면서 위험스럽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채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예컨데 2021년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은행 총자산 가운데 10% 정도가 국채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같은 국채가 부실화되면 부실채권, 빌려준 돈을 못 받는 채권이 부실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자산에 투자된 그 국채가 부실화되면 이것 또한 은행을 망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국채가 그렇다면 어떻게 부실화 될까요? 이것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제 위기. 경제 위기가 생기면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죠.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합니다.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은 이자가 오른다는 뜻인데. 예, 근데 1년 전에 발행한 국채 이자보다 지금 발행하는 국채 이자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럼 1년 전에 국채를 샀던 사람은 그 가격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국채 가격, 국채 이자는 지금 발행하는 이자보다 싸기 때문에 그 채권을 누가 매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국채 이자가 오르면 기존에 발행되었던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 위기가 생겨서 그 나라의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면 당연히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그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기 위해서는 그 국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자를 불러야 그나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생긴다. 이자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또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 가격은 계속 떨어집니다. 국채 가격 하라. 그렇다면 은행이 예컨대, 우리 한국의 은행들의 총자산의 10%가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이것이 바로 은행 부도의 원인이 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국채가 부실화되는 두 번째는 재정위기입니다. 재정위기라고 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것은 우리 가정, 개인을 생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단지 정부, 국가라는 큰 단위가 어, 개인보다는 훨씬 크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재정건전성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진 재산보다 내가 갚아야 될 빚, 부채가 훨씬 많다. 이러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거죠. 정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소득, 재산, 이런 자산의 크기, 일반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평가할 때 GDP, 국민 총 생산으로 많이 비교하죠. 자, 이 같은 국민 총 생산 대비 갚아야 될 빚이 많다면, 즉, 매달 버는, 매년 버는 돈은, 돈은 일정한데, 그거보다 훨씬 갚아야 될 빚이 많다면 저축할 수 없죠. 자, 이런 것, 이런 논리에 따르면, 만약에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계속 돈을 써야 될, 재정 지출을 해야 될 곳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렇죠. 코로나도 그렇고 고령화도 그렇고 돈을 써야 되는 재정지출을 해야 될 곳은 많은데 벌어들이는 국가 입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즉 GDP는 그것보다 적게 성장합니다. 또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그것은 곧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거죠. 자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즉 이자가. 지금 발행하는 이자를 더 많이, 많이 이자를 해야 이 채권을 사기 때문에 기존의 지금 이자보다 싼, 싼 채권을 가지고 있던 그 채권들은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 경제위기와 조금 전에 재정위기를 볼때 사실 경제위기는요, 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글로벌 수출국입니다. 경제 규모를 떠나서 한국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높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위기 측면에서 볼때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와 동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계 경제가 좋은데 한국 경제만 나빠질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대표적인 수출 국가이기 때문이죠. 세계 경제가 좋으면 대표적인 수출 국가인 한국 경제도 당연히 좋다. 그래서 세계경제와 동조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경제위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정위기는요. 재정위기는 다릅니다. 재정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재정건전성이죠. 내가 가진 자산과 내가 갚아야 될 부채 또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GDP 국가 같으면 GDP보다 내가 갚아나가야 될 이자나 원금 자, 이것 에 대한 비중이라는 거죠. 이것이 계속 악화된다. 이재정기가 악화된다 라고 하면 이것이 어 국가를 힘들게 만들고 또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국채라는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이 부도날 위험이 생긴다 라는 건데 최근에 2022년 경제학 공동학술 대회라는 것이 열렸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자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정부와 민간부채를 합하면 한국의 국민 총생산 GDP 대비 254%다. 두배 반이다. 그래서 임계치를 초과했다. 즉,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했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최근 IMF에서도 한국의 민간부채의 20%는 잠재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은행의 위기, 은행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은행이 부실해질 수 있는 원인을 제가 경제 위기와 재정 위기 두 가지를 보았잖아요. 어, 여기서 제가 경제 위기는 한국 경제는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세, 전 세계 경제가 좋으면 한국 경제도 좋다. 한국 경제만 나빠질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벡터독이라는 표현 한번 써보겠습니다. 벡터독은 워낙 유명한 말이죠. 여기에서 단어 w e c w a g는 흔들다라는 겁니다. 독은 개, 개를 뜻하죠. 보통 개가 꼬리를 칠때 몸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죠 꼬리가 움직이면 몸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 아니라 다른 부차적인 것들이 본질을 위험 위기에 빠뜨리는 것을 벡터독. 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라는 뜻이죠. 자, 앞서 제가 경제위기와 재정위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위기가 더 중요한 듯 한데 사실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또 은행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재정위기입니다. 재정위기는 곧 앞서 설명드렸지만 국채가격의 폭락을 이끌고요. 그것은 곧 은행 부실로 가죠. 자 이것이 계속 심화되면 이 재정 위기가 너무 악화되면 경제 위기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기업과 가계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한국 경제는 대표적인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 자체보다는 오히려 재정 위기 재정 위기는 내부의 문제죠. 우리 국가 내부의 문제. 이 내부의 문제가 잘 못되면 외부 경제 위기로 어, 옮겨갈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웩더독이라고 표현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재정건전성이 매우 중요하죠. 재정건전성은 앞서 우리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자 명목 GDP 대비 국민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데 어 최근 음, 한국의 재정 진출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많죠. 그러면서 40% 가이드라인 GDP 대비, 50% 가이드라인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명목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00% 넘은 곳도 많아.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35.9% 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37.6%, 약 2% 정도 올랐죠. 2020년도에는요, 43.8%, 무려 6% 이상 올랐습니다. 6% 많이 올랐죠. 2021년 작년입니다. 47.3%.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약 4% 가까이 올랐죠. 자 그런데 올해 2022년도에는 이것이 50%를 초과합니다. 어, 몇년 전에 우리는 정부 부채 비율 재정 건전성의 기준을 40%다. 이렇게, 어, 나름대로 공감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미 40%는 깨어졌고요. 50%가 올해 초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유럽 같은 경우, 어, 다른 선진국에서도 100% 넘는데도 있어.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정부 부채 증가율은 제가 2018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어떻게 어떻게 몇 퍼센트씩 증가되었다라고 조금 전에 같이 보셨잖아요. 이것을 평균 상승률로 따지면 매년 최근에 연평균 10% 이상, 연평균 10% 이상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연평균 10% 증가되었다라는 것을 지난해 2019년도에 재정건전성 정부 부채 증가율에 대비하면 이게 100%를 넘는 때는 언제일까요? 이대로 가면 2030년도 지금부터 7년, 8년 뒤에 GDP 대비 107%가 예상이 됩니다. 이대로 계속 예 지금 최근 몇년 동안에 정부 부채 증가율 추이대로 증가한다고 치면 2030년 정도 되면 GDP 대비 1 0 7 예상된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올해만 하더라도 아직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인 뒷감당 많이 남았죠. 예근데 자영업자분들 정말 코로나 때문에 1, 2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또 어, 장사를 접어야 되는 분들도 많고 어, 장사를 접는 것으로 끝나면 또 문제가 다를 수도 있는데 많은 부채를 안고 갚을 방법도 없이 신용불량자 그래서 정부가 자영업자들,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많은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 다른 나라들도 많이 했다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는 것은 좋은데 저도 정말 주고 싶은데 그 결과로 이 재정 비용, 재정 여건 악화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같이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코로나도 재정 부분이 아직 남아있고 또 여전한 우리 한국의 다른 나라보다 더 조금 걱정스러운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이런 것들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계속 과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더라도 앞으로의 정부 부채 증가율을 얼마나 잘 방어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또 어떤 게 있나요? 보면 B2, 그죠? 영결 요즘, 어, 부동산, 아파트, 특히 가게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자, 이것들은 가게 부채, 가게 부실로 연결되죠. 이것은 곧 은행의 부실에 연결이 되는 거죠. 또 일자리 감소. 일자리 감소라는 것은 소득 감소를 뜻하니까 갚을 수 있는 돈이 점점 형편이 부족해지는 거죠. 앞서 우리는 IMF가 한국의 가계부채 가운데 20% 정도는 잠재적인 부실이다. 그것과 이 이야기는 같이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 정말 은행은 망할까? 그렇다면 은행이 망하는 요인들, 원인들은 무엇일까? 그 원인들의 현실화될 가능성, 그 그다음, 다음에 그 시기는 어느 정도 될까?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런 또 숙제가 남겠죠. 어,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달러를 사 모은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자, 앞서서 우리가 쭉 같이 공부했지만, 국가 부채 비율의 근거는 GDP죠. GDP는 뭡니까? 소득 활동. 국가 입장에서 소득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개인의 소득. 자, 그런데 내 개인의 소득을 계속 늘리면 늘리면 즉 경제성장이죠 어, 부채가 좀 있더라도 부채가 조금 높아 가더라도 내 소득을 그보다 더 많이 많이 소득을 증가시키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gdp 나의 소득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다 재정 건전성을 낮추면 또 괜찮겠죠 근데 또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뭐죠 내 소득 경제성장 즉 gdp도 올리고 재정건전성도 낮추고 이러면 또 괜찮겠죠. 그러니까 총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서 어, 경제성장이 괜찮은 것, 재정건전성은 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또 경제성장이 조금 어, 시연치 못하더라도 재정건전성을 낮추는 것또세 번째는 두개다 조정, 잡아가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두개다 악화되는 것즉 경제성장이든 재정건전성이든 다 좋지 않으면 음, 국가도 망할 수 있고 그 전에 동시에 은행도 망할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추이대로 그대로 방치할까요? 방치되지는 않겠죠. 음,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계속 어, 힘써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노력하겠죠. 그 변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변수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또 어, 아까처럼 우리가 정부 부채 매년 최근 성장률이 10%라고 추정했을 때, 가정했을 때 앞으로 2030년 정도는 100%가 넘네. 자 그럼 100% 넘는다고 해서 나라가 갑자기 망할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경제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죠. 왜냐하면 특히 또 여러 선진국에서도 부채율 비 100% GDP 대비 있습니다. 자 그런 나라들도 지금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달러 사재기를 해야겠다. 은행이 곧 망한대. 나라가 망한대. 자, 이것은 공포마케팅이다. 어디서 어떤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공포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오래된 휴거. 갑자기 지구가 망하고 또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 성천에 올라갈 거야. 그런 휴거 이단이죠자 그런 집단들이 어떻습니까 휴거 될 거야, 나라가 망할 거야, 지구가 망할 거야 하면서 멸망할 거야 하면서 어느 곳에 다 모여있다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 죽었죠. 자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부터 달러 사재기 언젠가 경제는 좋았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는 거고 또 나빴으면 좋았을 때가 있고 늘 순환하죠. 어, 우리가 IMF를 깨끗지만 다음에 IMF 안 온다고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 라고 다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 지금부터 은행 망할 수 있다, 나라 망할 수 있다 해서 달러 사재기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성급하고 무모하다는 라 생각이 드는 거죠. 반대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냐면요. 경제하고 관관없이, 즉 개인소득은 앞으로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감소하기 때문이죠. 최근에 인건비가 계속 오르잖아요, 인플레이션.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데 그러면 기업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로봇, 그죠, 자동화, 그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특히 수출 국가들인 한국, 수출 기업들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보면, 이 한국의 기업들은 오히려 국민소득, 개인들의, 한국의 개인들의 가계소득이 줄어들 수 있으나 기업이익은 증가할 수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자주 몇 번씩 해드렸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 살림이 행편이 어렵다고 해서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또내 살림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집 가정이 어렵다고 해서 주식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분리해야 된다 왜냐면 하 주식은 기업 이익과 관계되어,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안하십니까 은행이 망한다고요 그랬을수록요 투자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첫 번째.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건 돈이잖아요.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이자를 줍니까 달러가 더 많은 나한테 소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환율은 계속 오르락내리락하지 계속 수직 상승, 수직 하락할 수가 없는 거죠. 환율은 각국 나라 간의 화폐가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계속 오르거나 계속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 주도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으라는 의미는 미국 주식, 그리고 달러로 구입할 수 있는 뭐 부동산은 너무 비싸니까 주식 정도는 미국 주식 투자 우량 기업에 그 정도는 괜찮겠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해외 지수 추종 이 t f 들이 있습니다. 자, 한국 경제가 불안하고 한국 기업이 불안하다면 국내에서도 해외 지수, 한국 경제가 아니라 해외경제, 글로벌경제에 투자하는 상품이 바로 해외지수추종 ETF들입니다. 이 해외지수추종 ETF를 국내상자 원화로 달러가지라 원화로 살수 있는 ETF들이 많습니다. 해외지수추종 ETF에 관심을 가지시고 세 번째는 국내 기업들도 저는 여전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대표적인 수출기업이기 때문에 수출기업 가운데에서도 자산 건전성이 좋고, 자, 산 건전성을 할 때, 우리는, 어, PBR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PR, PER에 많이 익숙했죠. 어, 그 기업이 한해 동안 번순 이익이, 그 기업에 지금 현재 주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비율을 뜻하는 것이 PER인데, 지금 자막에 보는 것은 PBR. 자, 이것은, 어이 기업의 순자산 어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그 기업의 현재 주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이제 따지는 것이 PBR인데 PR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낮은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 근데 PBR이 1이다 이러면 그 기업이 가진 순자산이 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금액만큼 다 나누어 갈수 있을 정도로 자산이 괜찮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보다 1이 아니라 1보다 뭐 0.9, 0.8일수록 그 기업은 자산 건전성이 더 높은 거다. 그래서 저 PBR 자산 건전성 수출 기업 가운데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보시고 네 번째는 일자리 감소와 고령화 관련돼서 수혜 산업을 좀 집중해 보십시오. 로봇이나. 자율주행, 원격진료 이런 등등의 기업들이죠. 자 오늘 이렇게 은행이 망한다면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돈파는가게 머니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